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알아본 한글 모음의 영어 발음 체계에 이어서 그 영어 발음 체계에 정확하게 맞는 첫소리 모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영어로 A라는 걸 써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단어가 쓰이는 한글 단어를 같이 해보면서 제가 옆에 띄워드리는 그 자료를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읽어보시면서 발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순서는 한글 사전 순서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글을 배울 때는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순으로 배우지만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 다음에는 애가 나오고요 애 다음에는 야가 나옵니다 야 다음에는 예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적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같이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이 자료는 댓글창 주소에 같이 달려있으니까 보시면서 뽑아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아 아, 아버지 아버지 애, 애. 애기, 애기. 야, 야. 야구, 야구. 예, 예, 얘기, 얘기. 어, 어. 어머니, 어머니. 에, 에. 에이, 에이. 여, 여. 여자, 여자, 예예 예. 예배 예배 오오 오. 오이 오이 와와 와. 와이파이 와이파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왜 할머니 왜 할머니 요요요요요요우우 요, 우유 우유 와와 워, 워. 원숭이 원숭이 왜왜 Wedding, 드레스, wedding dress wedding dress 위위위위유유 유모차 유모차 으, 으. 음식 음식 의의 의사. 의사, 이, 이, 이모, 이모 지금까지 아 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첫소리가 정확하게 모음으로만 소리나는 것들로 해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와 더불어서 나머지 에, 에, 외, 워, 위등 이중모음도 같이 발음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쓴 자료는 이 자료인데요. 이것은 제가 댓글창에 있는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뽑아서 같이 보시면서 단어도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서 한 번씩 써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한글 모음의 발음 체계를 다른 자음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